를 빼고 그 다음에 다른 걸준비 하자. <웃음> 세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그냥 황김에 열모를 지르고 돼지고기가 열끈이 되고 숙주가 한 박스가 되는 기종이랄까 ASMR <웃음> ASMR은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네 지금 아나 가끔씩 ASMR 듣고자 예를 들어 더롱다크라든가 익스케이프 프롬 타르크 슬라임 ASM으로 몰없이 하네 피물 빠진 것봐 보이지? 이게 없어야 돼 당면 주세요 후추는 고기만두에 만들 거예요. 김치. 계란은 안 넣어? 아. 양념. 자. 돼지고기 때문에 생강가루를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. 후추는 좀 넉넉하게. 너무 많이 넉넉한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 정도는 넣어줘야 돼. 한 큰술. 두 큰술. 세 큰술. 한 주걱 아니야? 이쯤 되면은? 한 주걱, 두 주걱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아니가요 <웃음> 넘어가 김치 부어라 인간 만두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지? 그렇지. 끝 그거 내 거야 마시지 마 내려놔 그대로 내려놔 그렇지 정리했지? 이 정리했지? 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 이거랑 색깔 짱 이쁨 치자 어 근데 치자 진짜 이쁘다 할 걸. 그치 이거 백년초 얘는 그냥 반죽일 때앞 색깔이 더 이뻐 메밀 이거는 클로렐라 할걸? 아무 맛안 나는 거 보면 으아, 궁디. 아픈가? 몰라!